네, 저는 내알렌다 네 안녕, 동 t 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가 363만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정말 화물차가 많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때는 대형 화물차의 뒤쪽이나 옆을 피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까지도 이슈화되고 있는 한스프링 관련 사고 영상을 보면 운전자가 미처 피하거나 손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하고 또 대부분 사망 또는 중상인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사고 관할 경우 피해는 무척 크지만 가해 차량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도 개정해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판스프링 낙하 사고의 원인과 강화되는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 t 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3차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 쪽에서 튕겨나온 쇳덩이가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앞유리를 강타하고 쇳덩이에 맞은 운전자는 정신을 잃고 결국 갈비뼈와 손가락이 으스러졌고 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신혼부부 판스프링 사고는 결혼한 지한 달밖에 안된 신혼부부였는데 역시 판스프링 사고로 남편이 목부에 중상을 입어 사망한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이두 사고 모두 가해 차량을 찾지 못했거나 처벌을 받지 않았어. 원래 판스프링은 모양이 겹판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판과 판사의 수분이 고인 쉬워서 녹이 쉽게 발생하고 오래 사용할 경우 철판이 절단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장중한 장이 운행 중에 떨어져 나가도 운전자가 체감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요즘 발생하는 판스프링 사고는 이와 같은 관리 부실에 의한 사고보다는 오래된 판스프링을 잘라 화물차의 적재함 연분짝을 지지하는 용도로 불법 개조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게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판스프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아야만 하고 튜닝 승인은 지지대탈 탈차식의 경우는 승인불가이고 지지대의 한 부분 이상 용접해 붙여서 부품에 낙하 위험이 없도록 해야만 승인이 나도록 돼 있어. 하지만 상당수의 화물차주가 튜닝 승인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화물을 씻고 내릴 때 불편하다는 이유로 쉽게 뺐다가 걸수 있도록 설치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덜컹거려도 빠질 위험이 있고 실제 이 때문에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던 거지. 현재는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불법 부착물 적용부인데 그래서 지난 8월 5일 경찰청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품을 개정하고 화물적 제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모두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 정지 및 사업장 제재 그리고 운수종사자에게는 2년 이상 화물 운전을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할 것이라고 했어 또 현장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판스프링 불법 튜닝 적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계속 부과하기로 한다고 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한 스프링에 관련한 어느 기자분의 글이 생각이 나는데요. 화물차 운전자의 생계가 달린 것은 100번 공감하지만 밥줄이 명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고는 나와 내 가족에게도 생길 수 있고 또 누구나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내 네, 갈랜다. 수고했어, 동치비형